기술은 윗놀로버라는 기술이에요. 일단 윗놀로버라는 기술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술 중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게 윗놀로버라는 기술은 힐릭스 중간에 핸들 스위치를 두번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힐릭스 안에 중간에 핸들 스위치 두 번을 두번 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핸들 스위치와 힐릭스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뭐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힐릭스를 배우는 중이시라면 일단 이 기술은 스킵하신 다음에 다른 기술을 더 먼저 연습하시다가 힐릭스 되시면 그때 익히셔도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일단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펜그랩 어, 상태인데 바이테네드를 주시는 자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힐릭스 중간에 핸들스위치두번한 거예요. 자 일단 중재다 걸치게 젠로버를 해줍니다. 자그 다음 힐릭스 하듯이 여기다가 검지를 두시고 이렇게 검지로 회전을 해줍니다 회전을 주는데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 줘요 여기까지는 힐릭스가 똑같죠 근데 여기서 엄지를 넣어 주는데 엄지를 넣었죠 잡았어요 자 그런 다음 핸드 스위치를 해줍니다 핸드 스위치 그리고 한번더 그래서 총두 번의 핸드 스위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핸드 스위치 두번 해주시고 바로 젠러로버로 클로징 이게 윗룰로버예요. 젠러로버 하신 다음에 검지력과약전 주신 다음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아요. 세이프 핸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핸드 스위치를 해요. 그리고 핸드 스위치를 다시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젠러로버자 핸드 스위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연속으로 두 번! 연속으로 두 번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힐릭스 익히시는 거 못지않게 정말 힘들 거예요. 중간에 핸들 스위치 두번 넣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웃음> 검지를 외전해 주신 다음에 세이프 핸들을 잡게 되죠. 검지랑 엄지랑 잡게 돼요. 자, 그런 다음 핸들 스위치를 해줘요. 그리고 한번 더. 이게 웹로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 젤르로버 자, 이게 웹로버라는 기술이었고요 어, 이 정도로 강좌는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 한번쯤은 둘러주세요 자 이상으로 강좌는 맞춰보도록 하죠